안녕하세요. 포채tv입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 15화 선공개 영상이 나왔네요. 언제나 순양가에서 무시를 받았던 최창재는 이제 법무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장관으로서 첫 대대적인 첫 수사를 이끄는데요. 그것은 불법정치자금 관련 사건입니다. 먼저 검찰이 소환한 용의자는 강신호 변호사입니다. 14화에서 진도준은 진동기에게 미국 대선에서도 월스트리트가 에서 45%의 정치자금을 후원받는다며 본인도 안전하게 대선 자금을 전달하고 싶다고 말했죠. 이때 진동기는 명함을 하나 건넵니다. 그 명함에 있던 이름이 강신우 변호사입니다. 진동기는 이 강신우를 통해서 오래전부터 순양의 불법 정치자금을 대왔다는 멘트까지 날려졌죠. 그동안 뒤탈없이 거래를 해왔던 강신우인데 어떻게 이번에는 걸리게 되었을까요? 그건 진도준이 최창재에게 말해줬겠죠. 진도준은 최창재를 서울시장으로 만들었었고 이제는 법무부 장관까지 올려놨습니다. 순양가를 확실하게 접수하려면 법치 제도가 아주 중요하죠. 이미 작품에서 금산분리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요. 최창재는 현재 순양가를 적으로 돌려놓았습니다. 가만히 당하고 있을 순양가 사람들이 아니죠. 어떤 방법으로든 최창재를 끌어내리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최창재가 확고하게 법무부 장관의 자리를 지키려면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첫 미션을 완벽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그 첫걸음이 불법정치자금 사건이고 진도준은 직접 강신우와 접촉해보며 하인석을 통해 어떻게 진행되는지 낱낱이 보고를 받았겠죠. 진도준은 자신은 피해갈 구멍을 만들어놓고 진동기와 진영기에게 다 뒤집어 씌울 준비를 마쳤을 것입니다. 여기서 진도준이 띄워야 할 사람이 한명더 있죠. 바로 서민영 검사입니다. 서민영은 순양 관련 사건을 수사하던 중에 목숨까지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새로 등극한 법무부 장관의 첫 미션은 온 국민의 관심사이기에 이런 상황에서 실무를 맡은 서민영에게 기대가 크겠죠.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는 가운데 순양은 더 이상 서민영을 공격하지 못할 것입니다. 서민영은 이번 불법 정치 자금 사건을 완벽하게 수행할 것이고 순식간에 스타 검사로 등극하며 계속 승승장구하는 재벌가의 저승사자가 되겠죠. 이렇게 진도주는 본인이 희생해서 최창재와 서민영을 확실하게 띄워주고 자신의 길을 가리라 봅니다. 15화가 기대가 되네요 어떤 반전이 있을지 긴장도 되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